走吧 한번더 올라갈 것같다더올라3점서넘어 아멋아다 는 어디 가냐면은 얼음도콜을 얻을 때 얼음도콜 얼음 조금, 조금 빨리 지나갈 때 되게 추워요 저를 걸어간 사람이 그냥 타고 내려갈거아 네. 공평하는. 음. 등산로가 있구만. 음. 아. 그리가 시계가 아, 아까는, 아, 아까었고